안녕하십니까. 엥스톤의 정성호입니다. 네, 여기는 청주의 단제초등학교구요. 어, 오늘 단제초등학교, 에 그, 열아상, 열아상 CCTV 카메라 음, 설치하였습니다. 어,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어, 나중에 여기 바닥에는 따로 라인을 어이구, 선택을 할 거구요. 화면 보시면, 여기 이제 온도를 어느정도 체크를 올리면 이런식으로 고원이감지 되었습니다.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이렇게 뜨고요. 옆에 CMS 상황실은 예,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라이브 화면만 뜨게끔 소리는 나오지 말게 해달라고 해서 안했고, 이렇게 뜨게끔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